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설기로운 노후생활 인문학 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라 뜻이기 때문이죠 이때 좋은 역량력, 선한 역량력이라고도 하죠 이 선한 역량력 역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었더니 기분이 좋더라, 행복해지더라 라고 느낀다면 선한 역량력이고 그분은 나를 존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경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문제도 아닙니다 예컨데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존경은 커녕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존경은 커녕 빛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살아 있다면 살아 있는 모든 생명,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주변에 즉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뜻이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존경받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비틀즈 가수, 영국의 비틀즈 가수 그 멤버 가운데 존 레논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존 레논의 부인이었죠 오노 요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는 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서한 꼭지를 읽고 제가 느낀 것을 정리한 건데 지난번에도 마를린 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죠 이 동영상 말미에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를린 먼로그 동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이따가 링크 시켜 놓은 마를린 먼로에 대한 이야기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비틀즈로 유명한 가수죠 존 레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까 합니다 또한 그의 연인 그리고 아내였죠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일본의 행위예술가입니다 오노 요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까 합니다 비틀즈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자랑 btx 즉 방탄소년들이 있죠 함께 오버랩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비틀즈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기 어른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4명으로 구성되었죠 비틀즈이 비틀즈는 1960년대를 통틀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밴드였습니다 비틀즈의 멤버는 베이스를 맡았던 폴맥카트니 그리고 드럼을 맡았던 링고스타 기타를 맡았던 조지 해리슨 그리고 존 레논이었는데요 비틀즈는 대부분 스스로 만든 노래 자작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노래를 폴맥카트니와존 레논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비틀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는 제가 달리 부연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틀즈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관심에 비하면 존 레논의 아내였죠 일본 출신의 행위 예술가 오노 요코는 아시아 출신이라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비틀즈를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영국의 대중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틀즈가 활동하던 1 9 6 0년대의 영국 런던에서는 이민족 특히 아시아인에게 결코 관대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존 레논은 어떻게 오노 요코를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영국 런던에 있는 인디카라고 하는 작은 화랑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화랑에서 오노 요코가 전시회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존 레논은 어떻게 오노 요코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인디카라는 작은 화랑의 주인이 바로 존 레논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전시의 초대장, 즉존 레논이 전시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초대장에는 일본의 젊은 여성, 그러니까 오노 요코죠 일본의 젊은 여성이 행위예술로 자루 속에 기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존 레논은 이것은 섹스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존 레논은 심리적으로 매우 외로웠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때라고 하네요 이것은 그룹 사운드로 유명해진 대다수의 밴드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유명해질수록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룹 이미지가 자기 자신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갈수록 커져만 가는 그룹에 대한 명성은 자기 자신에게는 점점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고 힘들었으며 쉬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발부둥을 치던 때였고 그런 그 앞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노요코였는데 오노요코의 야릇한 그 행위예술들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오노요코가 존 레논에게는 해방구, 탈출구가 될수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960년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패션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오노요코는 작고 가녀린 몸매를 검은 천으로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행위예술을 통해서 존 레논이 새로운 탈출구, 해방구를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대와 동떨어져 보이는 오노요코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주장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은 존 레논이 정말 그때에 절절하게 찾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활동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음악과 예술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평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분위기가 평화를 압도하고 있었죠 음악인으로서 또 자기 생각을 강하게 자기의 생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존 레논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즉존 레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당시 전쟁 반대 반전 그리고 평화였다는 거죠 1971년에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함께 부른 노래 만든 노래가 해피 크리스마스 였습니다 크리스마스송이었죠 또한 부제목으로 전쟁은 끝났다 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 그때의 베트남전쟁이 끝났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베트남전쟁은 1975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존레도는 강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해피 크리스마스 이 노래는 크리스마스송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해피 크리스마스 존 레논하고 쳐보면 어떤 노래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신에 존 레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오노 요코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그 이상의 대가를 초래했고 1980년 12월 8일 한 청년의 총에 맞아서 존 레논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짧게나마 존내논의삶 그리고 죽음을 무렵 쓰면서까지 그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가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존 레논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존 레논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조차 내어놓았죠. 대신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좋은 영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다큰 자녀를 비롯한 이 청년 세대들에게 앞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하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 레논처럼 당신이 가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좋은 마음으로 주변을 좋은 마음으로 좀 돌아보면서 사는 것으로 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 레논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끝으로 존 레논의 히트곡 이지인의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존경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